라고요. 방금 다섯 바퀴 더 전화 왔어요. 어디가 전저지 집? 예, 처음 보면 형이 뒤돌아서 있어야 돼요. 오케이, 김석진 <웃음> 로로코스터 아니 이걸 보여줘야지 아니, 보여줘 아, 보, 보, 아, 보, 보여줘야지 아. 아 이걸 보여줘야지 아아 right, right. 지민이 랑관 상관없구나 롤로 코스터 롤로코스터 오라 코스 롤 메모 써콜고라호 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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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종 탈주 <웃음> 종+ 종 나루 종족 탈주 종족 날주가 뭐야 종족 날주 종족 날주 종+ 종날수 종+ 종날수 노조 탈출 체지슬지슬지체지슬지슬지 슬슬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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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잘한다. 계속... 와, 잘한다. 왜? 봐. 알았어? 맞았어? 해, 맞았어? 잘해, 잘해. 얘가 못 하네. 얘가 못 하네. 잘해. 잘했어. 천천히. 연애. 잘했어. 자, 이거 어렵죠? 야, 아, 진짜 소, 보, 로, 빵. 오보로빵 <웃음> 소보로빵. 천천히, 천천히. 소, 보, 오보, 로, 오, 오보 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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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 3쓰레기꼬8는대비4 쓰레기팩! 쓰레기팩! 쓰레기팩! 어 쓰레기팩! 쓰레기팩! 어시내기1기11 12 13기기내기16 17기8 19 10 1 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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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양대, 양대. 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본맛대 양대, 양대, 양대. 양 끝, 끝, 대 끝. 끝, 끝, 끝, 끝 양대, 양끝 양대, 양대. 양대, 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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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트? 아, 마 우리 안 돼, 뉴 아+ 트케우 아자 우리우우우우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 아우 이거. 아. 우우 아이, 우아우 아이 우우 아이. 안우우우우우우아우우 아성, 아이, 마, 아이야. 트. 아이, 우 아이 아안아성왜두 아, 글자야? 첫째어네 글자 안성맞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나 <웃음> 아, 아, 오케이 내선 박스 <웃음> 야 진짜 안 들어? 박스 박스 하지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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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모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이모양이모양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 응. 모, 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웃음> 자 오케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아 그러니까 진짜 알아듣겠다 내안 외쳐라 모르겠어 뭐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아, 그래. 라라라라라라 이거 쉽다. 예예예예 예. 기 전기 장장판 전기 전전전전기기 장판. 전전전전기기장장판판 전기 장판. 아, 좋네. 아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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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칠빵 00 칠빵 오, 어. 공공조칠 칠빵 <웃음> 00 칠빵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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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왔어 왔어. 블이 얘랑 뭐 맞죠? Blueberry, b u e b e r r y 근데, g u 형이 잘하잖아. 블루베리 b 루베리 블루 아. 블루 블루 어. 그러니까 블루 블루 블루 아, 블루베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청구. 청 자신 없 잘하지. 필루 어필 루팔팔필 p i 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블루베리 필우 Pill, p i 필필우 배. 기. 칠. 전. 팔. 기.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끝! 정기 형님! 야, 축하드립니다.